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쥬! 아 참! 알람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뀨! 뀨! 뀨! 뀨! 뀨! 아가들이요? <웃음> 아. 잘 잤어! 어휴 내 새끼 잘 잤어! 알록 와. 오이구오이구오구지게오이구지게 어이구, 오, 오, 이뻐 애들끼 아우, 이뻐야. 오오오구잘 됐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 궁지, <웃음> 문지 손! 궁지야, 여기, 형 어, 누나들이 보고 있잖아? 손! 손! 아유, 궁지야,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지? 손! 아유, 우리 궁지, 이게 돌아가서 기분이 안 좋았나? 손. 오. 갑자기 열받네. 아씨, 갑자기 열받네. 공지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오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간식 없이 했어 오우오우 잘했어 손손손 손. 손. 그런 애가 아닌 걸 보여줘 우리 꽁찌 손어 엄마 엄마다 손 엄마 아주 엄해 손어 엄마 엄마다 손 엄마 아주 엄해 손두기요손 사트야, <웃음> 손! 옳지! 잘했어. 사트 이쪽 손! 사트 이쪽! 아니, 사트야! 사트야, 그거 말고. 사트야, 손! 손! 옳지, 이쪽 손! 아니, 사트야! 앉아! <웃음> 앉아! 아니야. 애교 그만 부리고 앉아봐. 부탁이에요.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사트야! 힘도 없다! 암! 애들이 기차해주면 다가다고? 아닌데? 원래 타투도 잘하는 건데. 따라가. 봐봐. 얘들아 봐봐. 앉아!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잘했어. 우리 타투 앉아! 앉아! 앉아! 옳지! 아니 아니야. 야, 그렇게 안 계속 달라고 할때 주지도 않더니. 손 야, 아, 그, 야, 지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야, 그, 그, 야, 그, 야, 그, 어 그, 어